그 컨텐츠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요 컨텐츠는 제가 만든 컨텐츠가 아니고요 여기 오늘 시익조가 또 찾아왔어요 시익 요시론 제나 요렇게 찾아왔는데 시익이가 아는 분 중에 헌터님이라고 어디 계시죠? 헌터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 신들의 전쟁이라는 컨텐츠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신들의 전쟁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신들의 전쟁이 아니고 신들의 능력을 이용해서 약간 롤처럼 뭔가 좀 라인도 있고 아. 음. 어, 점프맵 해 가지고 뭐 돈도 벌고 이러면서 스킬도 사고 아이템도 사고 AOS 장르로 조금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어, 그 원딜 커랑 서포터 뭐 원딜 이런 역할이 있대요, 이게. 어, 어. 오늘 근데 리가 예비군 갔 그래 가명 그리고 여기 지금 뚜뚜님까지. 갑자기 잡혀 왔어왔거 머리채. <웃음> 아, 머리채... 네, 잡았거든요. 음, 음. 그 다음에 H는 이제 요대로 노렸다 H. 긴자리면 바로 들어가 버리지. 안고맨. <웃음> <웃음> 팀부터 그냥 랜덤으로 해보려고요 저는. 그 다음에 저희가 팀이 나눠지면 디코방도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근데 C기랑 나는 다른 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C기랑 나는 대충 봤잖아, 그렇지? 그러면 일단 C기부터 뽑아보죠. 빨. 빨간색 나왔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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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못나오면.. 니가 때 떼떼! 어? 어? 어? 아.. 야.. 스겜 맞아 스겜하고 두번째 판가 어, 스겜 어.. 맞습니다 아니.. 이거 게스트 모셔놓고 게스트랑 방송을 못해 디코방 나누기로 했는데 와.. 저희 1호 지지 1호 지지 어.. 10호 지지 어.. 이거 이렇게 하자 탱커 하나에 딜러 둘에 서포터 하나 이거 어때? 서포터가 뒷라인이니까 시로나 어때? 시로나 의술의 신 치유버프 오케이 그럼 내가 소나를 할게. 뚜뚜 더럽게 밀고 있어 나. 씨아 나는 투기가 밀고 있어. 투디가 지금 헤르메스했고 투디리면 내가 헤라클레스 어때? 힘센 영웅. 어 좋아요 좋아. 좋아. 뭐 해파리 아 해파리래 해파 해파이토스. <웃음> 어 해파리스토스 오케이. 해파리스토스 가. 근데 아프로디테 없었나? 이와 중에. 여기서 시프트 F 누르면은. 이제 상점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빵 골드잖아 그때, 그지? 예. 네. 그러면 이제 사냥을 해서 죽이거나 아니면은 옆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타워 같은 게 있대. 거기 꼭대기를 밟으면 또 돈이 들어오나 봐. 레드... 저기에 보면은 레드 깃발 달려 있는 무슨 점프맵 같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검인데? 난 들었잖아. 야 이거 시프트 우클릭이나 우클릭 이런 거 누르면은 스킬 나간다. 시프트 우클릭? 그래, 네,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나 왔어 여기까지 왔어 아올라 아, 왔어 어. 저렇게 금발판 요거 그지 포탑을 점령하여 돈을 얻었습니다 어어어 어, 어, 어, 어. 팀자산 28골드? 뭐 이런식인거야 말하자면 한군데 깬 데는 다른 사람이 못 깨는거야? 계속 깨지면 계속 깨져요 어 계속 아, 깨도 될걸? 야 근데 이거 그러면은 지금은 적팀 방해가 없었는데 너네는 하고 있어봐 내가 저쪽 타워도 한번 가볼게 적팀 방해하러 아 우리가 블루팀이니까 블루타워를 오르는거는 <목소리도> 아 돈이 안나온다 대신에 방해를 하는거구나 좃자서. 야 그러면은 나만 방해하고 너네는 빨간타워가서 계속 돈버는거 어때? 오케이 야 있어 저기 오르고 있어 지금 내가 바로 그냥 점프맵 이 정도 바로 그래, 그래, 그래. 이거 너, 어 뭐야 마크로 어디서 는데 지금 여자들의 싸우니까 어하하나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스포프 터라 택코바 택코바 아이씨 스포프 터라 야 여기 내가 지금 완전히 막고 있거든? 이거 할만해? 그래 우리 마인크래프트 하는 크루인데 짐이 안 되지 근데 제나님 제나님 서포터 일까? 어? 아이씨! 아나 금발판 밟아가지고 일로와! 아이씨! 일정 시간 되면은 가운데 저기 무슨 올림푸스 같은데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싸움하게 한대 근데 이게 자산이 왜? 지금 다 같이 먹는 거지, 그런 거 같아. 이거 각자 네, 자산이 맞아. 아니고, 다 같이 먹는 거야. 전략이 필요해. 그래서 이거 저쪽 가지야돼 같이 가야 돼. 나는 나 음. 지금 만몸이라서 어딜, 어딜, 어, 어딜 가? 어딜 가? <웃음>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안 가? 가? 어딜 가? 가? 연비랑 나랑 오케이 오케이 님, 내가 로튼님 좀 줄였어. 하트 할게. 야 이거 돈 벌어야 돼. 이거 돈안 벌면 큰일. 어 언제 왔어? <웃음> 나이스. 칸. <웃음> 여기 내가 중간 여기에서 내가 방해할게. 아 뭐야 이거 하트는? <웃음> 이 하트 뭐야 이거? 아 서포터 했구나. 아씨, 아 이게 시리머. 게시? <웃음> 야, 2대1이다 어, 회복을 할수 없대. 디버프 걸렸어 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2대1이야 가자 나도 나도 어도나어 나도 나나 나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나이도나 그때 방어밖에 안 돼. 여기, 여기 앞에, 앞에 앞에 옆에 옆에. 오른쪽. 내가 여기 숨돈고 있어. 야이, 나이스, 나이스. 나 기본무기 엄청 세요. 아 어? 야 스파르타 이벤트 저거야. 아2디 되는 어, 거네. 어 뭐야. 가자. 가자. Yeah. 나고나고나 어 그래. 뒤집중. 뒤집중. 뒤집중. 뒤집중. 뒤집중. 씨, 뒤집중. 나 죽일라고. 나 죽일라고 나한테 달려오잖아. 아, 근 야, 괜찮아. 괜찮아. 이기고 있어. 전쟁은 이기고 있어. 왜렸어저이나 여기 있지? 어, 어. 야, 전쟁 야, 전쟁 지기고 있는데? 전쟁 지고 있다고. 전쟁 지고. 해변일밖에 안 남아 있어. 남아 있어요. 왜? 왜 한타에서 진 거죠? 나를 톡톡짜리. 지켜야 돼. 그래야지. 어, 먼저 먼저 아, 그래. 알 그래. 나를 지켜야 되는데, 다들 나부터 끊었잖아.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알 혼자 싸워. 이거, 이거 롤처럼 같이 싸워야지. 아니, 연비야. 어? 지금 남 탓하면 안 돼. <웃음> 약간 요네처럼. 어, 나 피해 없는데.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거기 누구야? 아, 나한테 뭐두 패배를 파하는투신쓰 있거든. 어어어 알았어. 좋아 좋아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나나 힘내 나나 나나 나나 할 만해 아, 할 만해. 내 뭔가 충로 자꾸 나 막으려. 야 도망간다 나 그냥. 야 그냥 도망갔어. 어? 그냥 뭐, 도망가서 안 싸우고. 야 이때 야 이때 타워로 뛰어 어때? 졸버들. <웃음> 아 좋아. 야 입딜 좋아. 입딜 어, 좋아. 전체, 전체 좋아. 어. 못해. 나 나를 어떻게 그 치는 걸 해줘야 돼. 무조건 나만 노리고 있어 지금 마부터. 와 정신 없어. 또또 혼자야. 아 개피일 텐데. 어설트 삼차. 어야 십일 대 십일이야. 이거 킬 수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킬 어떤데? 투디가. 2대가... 어. 또 티나? <웃음> 나만 나만 보고 온다. 나만 보고 온다. 투디 이 자식 이 자식. 어디 있어? 아 요시로 요시로 요시로. 아 벌써 와.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내 옆에 있어야 돼. 지금. 나만 보고 비어. 아. 어야뭐안 보여 안 보여. 야, 이거 어떻게 안 돼? 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아 역전 당했어, 역전 당했어. 아이고, 아, 아 어, 크를 써, 입을 털어 <웃음> 어, 아, 야, 회복 포션도 써야 돼. 회복 포션이랑 저거, 그거 같아. 이거, 이거, 이게 천리의 시계가 어, 존이야 같거든. 마지막 한탄은 이겨보자. 아니, 야, 우리. 거전진, 아, 할게. 어, 어. <놀람> 어? 진짜... 어? 바로, m u r 어어. 바로, k 바로 바로, 물었 r 이거지. 어 야, 여기 다 왔어. 이거. 이거. 이거. 이발버텨 이거. 이 나 끌려가, 나 끌려가, 나 끌려가. 아, 와, 와, 아파, 아파, 아파. 어, 근데 안 보여 나한테 지금. <웃음> 아, 아 안, 안 보여. 안 보여, 안 <웃음> 보인다고. 아, 아! 아 이거 나한테 난 필터 버리네. 아, 나 죽어요. 좋아, 나이 길. 아. 나 그래도 2킬 했어 이거 역전을 하려면 이거 그냥 둘 중에서 이겨야 될것 같은데? 아이씨 너 내가 덮고도 없어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원딜러 어, 개아파 나이스 나 뒤에서 나 누가 쳐 이게 괜찮은데? 요네야 어 알았어 알았어 내, 내 쪽으로 와 너가 도망가지 마 아, 야, 됐어. 야한 명만 아, 10초 안돼 1점 차이 아, 아, 제나 제나 이거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투투형이랑 김씨 나만 노리더라 하하니까 <웃음> <웃음> <힐러니까. 웃음> 원래 힐러부터 조지는게 그거이야 그래. 근데 하긴... 이거 아 밸런스 잘 네. 맞다 아, 너무 재밌는데요? 그렇죠 뱀픽 넣어 주세요 i 픽 자체 t 픽 p 세요 p 픽 시스템 넣어주세요. a m p i 기 p a m p i 어, 자체 m 픽 시스템에. 같은 캐릭터 못 m 는 거. 아예. 어? <웃음> 음. 재밌겠는데요? 바로 뽑자 그러면? p i c Pampic, Pampic, Pampic, Pampic, p a m p 하 c Pampic, 그렇죠 아 입금했어요 입금했어요 아아아 뭐, 볼게요. 뭐를 해보지 오, 이번에, 이번에는 갑자기? 포세이돈 나쁘지 않다는데요? 어 그래서 저 포세이돈 하려고 했는데 어 <웃음> 자꾸 추천하신 거 보니까 뭔가 있나봐 그럼 제 땅에 아, 포세이돈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 땅에 포세이돈 어, 어, 하겠습니다 오 일단 네, 하우스 픽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케빈님 한번 원거리들 내보시겠어요 또 이게 발로한테도 잘하시니까 어설트랑, 어설트랑 아, 아르테미스 어. 있었는데 저는 왠지 <웃음> 어설트 좋은 거 같아요 어설트 아, 픽했습니다 음. 저희 우리도 원딜 하나 있으면 또, 또 서포트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로나 한번 아가이야 하겠습니다 가이아 네, 디오이소스 하겠습니다 저 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보는걸? 아아아 르테비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하데스 존? 음. 하데스, 하데스 해볼까? 그러면 우리 딜 둘의 서포터 둘이야? 아 어? 어? 네, 네, 네, 네. 어? 어 어디? 지구방 지구방 우리가 내려갈게 우리가 어? 아 네아 그냥 이거요아오 총알 장전 아 총알이 있구나 얘는 거의 돈버는 기지 지켜보실래요? 아그 옥상 올라가서 쏘면 네. 되니까 바로 관중! 오케이 어? 장전 중아이차 지금 개답당 있어? 아 뭐야! 야와야 날라서 뭘 올라오는 스킬이 있네? 아그 카오스 카오스 어? <웃음> 디오니소스 별로다 잠깐만. 아 그래? 어 이거 버프 제거했는데? 아 뭐야 나 실명 어? 걸렸다 어, 실명이야 반피 달아버려 나 근데 견제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 어떻게 돈뭐 어, 벌어 지금? 벌고 있어 벌고 있어요 지금 좀 전직 한번 하고 지금 48원 아, 와나 물감옥 괜찮은데? 잘 맞히면? 이거 다음 스파르타트 게임 케빈님 저거 전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나 지금 한번 떨어진 아, 나, 나 한번 먹었으니까 나랑 캐빈님이랑한 명씩 전직하자 오케이 오케이 아 죽었어 죽었어 지금 방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나도 1차전직 할게 2차전직 할게 그러면 어, 예. 이건 뭐가 되는거지 그러면? 우클릭시 텔레포트? <웃음> 아 그래? 오야 이거 오 이동도 빠르다 맞았어? 도망갈 수도 있어 지금 그래서 진짜 화난다 아 ]답니다. 그러네 아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거네 그냥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잘려버리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라 맞죠 맞죠 오고 있는 거투디야 나나나나나 나, 나, 나, 나. 저 레드티 포터한 번만 더 갈게요 아이씨 <웃음> 저기 지금 난리 난거 같은데? 나 밀리고 있어 나 밀리고 있어 응. 밀려요? 어 아예 못 막고 케민이. 있어 일단 막지는 못하고 있어 그냥 방해는 하는데 올라가면 아 김씨 왜또 <웃음> 위에 있어? 아니요, 아! 니요 잡혔다! 어. 아씨 김씨 꼴밖에 캐해 일단은 네. 3차 하죠 바로 아 내가 졸로 한번가줘야 되나? 아, 니은니은 돈벌면 돈벌면네 어, 우리 믿는 거야. 빌리브 저게 왜냐면 정말 윈다소도 빛을 잘 발휘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럼 캐빈이만 손가락 고생한다는 말이네? <웃음> 근데 아주 재밌어. 아 저게 이게 지금 견제할 만해. 근데 이거 나쁘지 맞아, 않아. 오케이. 3차전직 할게. 어, 3차전직 할게. C5 Shift2 적용 모드 사격. s h i f 클릭 적용 모드 사격은 뭐야? 그거 약그 롤의 진궁 같은 거래요 어 진궁 <목소리> 참을 수 없다 <목소리> 어 야, 야, 날라 올라가네 네명네명 피해 줄 같은데 야 음. 저거 뭐야? 뭐야? 야 저게 뭔데? 에르메스다 저게 에르메스 야나 한방 컷인데 에르메스한테? 케빈님 그 갑바랑 체력 그거 그냥 가 사세요 그냥 지금 네피스를? 어, 어 음. 딱다 돌오께? 뭐 돌오께? 오케 하지만 돌오 아라토. 저 누구냐? 저 언제 야야 잠깐만. 야야 야. 야, 야, 야 시론시론아씨 김씨. 안그 죽었어. 나안 죽었어?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방에 안 죽는다 이제. 한방컷안 난다. 헤르메스한테. 근데 저 궁이야? 저왜 이렇게 세? 저또 어, 연비 요시론, 위험해. 연비 요시론, 위험해. 지금 은신이야. 도시론.. 도시론 있는데 여기? 어 그니까 러 은신이야 은신 오케이 아, 이거 캐빈들도 붙을 수 있네? 어 뛴다 아이고 다 도망가는데? 도망간다 하나 그냥. 하나만 잡아볼까? 어어 어, 어 여기 자. 밑에 있어 여기 내 밑에 바로 있거든 어, 오케이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없는데? 밑에 있잖아 아 이거 이거 금이야궁아 은신? 어 은신인데? 돈 같아. 벌러 갈까 돈 하자. 벌러 갈까? 가자 가자 가자 어, 하자. 어 하자. 하자. 그냥 밟 뛰었어 그냥 네명돈 벌러 가자 어때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비 팀으로 바로 가아 내가 봤어 저들도 돈 먹으러 간 듯? 우리가 근데 그여있어 어? 누구야? 아이 시리다 여기! 헤르메스가 따라왔구나 어딨냐? 뒤에 밖에 밖에, 밖에. 밖에서 본다또한번 돌란다 아, 한한 그럼 일단 제가 돈을 한번 벌어보고 근데 못 붙잡나? 또 은신이다 들어와야 돼아 이거 진짜 사기인데? 잠깐만 은신은 왜 죽었지? 어 사, 아, 사망했네 아, 응. 아이 둘이 지금 하나로 안 되니까 먹어볼게 음. 어? 뭐야? 도트댬 들어왔어아 도트댬 나는 도트댬이 있다고키우이장 이거 궁극기 총알이 진짜 세긴 하네 나도 아, 리벤져리벤져가 뭐 저게 좋네. 지금 나 헤르만스한테 눈 맞추짐. 아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움, 너무 무서움. 너무 무서움. <웃음> 아 너무 무서워, 미치. <웃음> 컷. 너이스. 오 미친 개빡세네. 예스. 예스. 어아 10초다. 조만해도 어. 못 먹는다. 침착하게 해밍치. 오케이. 또 <웃음> 어, 나이스. 아, 어, 나죽었어요 죽었어? 나 살아있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나나 어, 어. 금방 가. 아, 그나 깜짝. 왜제안 맞아? 어. 어. 아, 어? 아, 골드 없 아, 삼차했어요 오케이. 두명남두명 남음. 두명 남음, 남음. 남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궁극기 어, 언제? 일로. 일로 와 이. 아, 아 헤르메스. 어, 아, 디 아! 가는 길에서 아, 이거나 아, 불이. 아이고. 어, 가는 길에. 가 봐? 아니, 내가 그냥 나 원거리니까 하고 있는 거야. 어, 시시맛만시이만봐 알았어 알았어. 뭐야? 야, 없어진 거야. 다시 나올 거야. 조조조조조 아, 조. 네, 네, 네. 나이스. 오케이, 아 좋아요. 케빈님 케빈 지켜. 케빈님만 부터. 이거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혼자 온다. 일단 쿡쿠형이랑 쿡형 지금 존이야 아나 어둡다 어둡다 어둡다 아 뭐야 아 쿡쿠형 나만 노려 왜, 스킬, 나 두킬 안써? 어우 깜짝이야 야 지금 요시언니 나만 노리거든? 아 어개번 죽었다! 빨 티에 티에 티에 티에 티에 일단 튀어, 튀어. 나와봐 우리 쪽으로 와봐. 어요시론부터 잡긴 해야 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지금 요 실론 부추역... 지금 내 뒤에. 아 그래? 어디 어디 어디야? 해, 도와줘! 잡아봐 잡아봐. 제인 시켰어. 나이스야. 네스 네스 네스 네스. 굿굿 굿. 만약에 다 갇혔으면은 차라리 나이, 나이. 돈 버는 곳 가보는 거 어때 지금? 어 왔다. 야저 아, 사람 잡아다. 잡아다. 잡아다. 일분 남았어 일분 남았어 여기서 이겨야 돼. 어, 나떴다 여기 여너 혼자 다넘어 오케이. 버텼어, 버텼어. 방방이, 방방이 타네, 방방이. 이거 시익 님이나 요실어 이거, 이거 그럼 들어가면 돼 그냥. 어? 맞추기 어려워. 아! 어! 오케이, 이렇게 이겼어. 어, 오리요이 이겨. <놀람> 아 <놀람> 버텨? 아 여기서 버텨? 잡아 봐. 잡아 봐. 오케이. 잡아. 또... 아, 못 잡아? 아, 아, 못 잡아. 이거 죽어. 이거 죽어. 존이 었어존어나 <놀람> 회복해.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스. 아, <놀람> 어, 이겼다. <놀람> 아니 근데 <웃음> 나 마지막에 죽었어. 두들 시가했다 했죠 제가 진짜 세다고요. 이거, 네. 이거 형님 안됐다 일어났다는 거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궁 쓰는 거예요. 아니 저 형님 그거 하길래 인사하는 줄 알고 저도 안됐다 일어났다 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한번 바뀌던데. <웃음> 뚜뚜가 잡히니까 그쪽으로 딜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요시론이 내 등을 치고 <웃음> 어 그러다가 내가 포션 빨고 나도 존야 쓰고 진짜 이거 무슨 롤이야. <웃음> 아 진짜. 아 연비님은 저만 무시던데 진짜. 어아니 어. 그러니까 김씨 그 상대할 아 나름 어 나름 전략이 있었어 아. 우리도 이번 판은. 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5대 5로 하면 진짜 롤 분위기 날것 같아.